풍류당은 오후 2시부터 소리하는 화요풍류당, 수요풍류당, 토요풍류당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소리하는 목요풍류당, 금요풍류당이 있습니다. 3월 3진날이면 강남제비가 날아오죠. 여기 제비보다 먼저 소리로 강남제비 대박을 불러드리는 제비 노정기 대목을 수요풍류당 소리로 배워보겠습니다. 까지 내가 이제 붙여서 녹음을 넣어 줄게. 에 네. 흑음 막 까고 저기까지는 넣어 줬지요? 안 넣어 주셨어요. 안넣셔서 네. 그러면 거기까지 네. 그냥 흑은 막부터 거기까지 네, 넣어 드릴게. 네, 네. 흑은박차고 배군 무릎 쓰고 거중어 네. 동궁 높이 동의창, 망오구나, 중륜봉을 올라가니, 두자기넌 놀고, 상역도, 가역도, 오자교 바라보니, 오, 조통나감가, 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거기야, 거야, 저가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역사명랑한테 불성청은 각비래라 다라 원한적이러기 갈대를 입에 물. 황내원이, 서양천이 고이, 노라, 회양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이십오연다녀워주 한주까지 쉬어 앉어 구견성을 화다보고, 봉, 황대 올라가니, 북은거, 대공, 강자류 황황도를 올라가니, 상화길 거풀부반 백군천지 공유유 락눈둥을진나여주사좀 들어가 봉숙창과 더거리게라까 네. 아,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들어서 이거 클릭듯이 이렇게 잘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막 도드라지고 그런게 없으니까 클릭듯이 하시면 돼 아주 여기는 잘했어요 해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해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와요 하나둘 이십오연 타냐월을 하나둘 이십오연 타냐월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보고 두견 성을 하다 보고 잘한다 통황대 올라가니 통황대 올라가니 황대 또 누가 올렸을까 통황대 해야 되시다 통황대 올라가니 시다 통황대 올라가니, 올라가니. 올라가니. 올라가니. 공고대공우 강자류 봉고 대공의 강자주 봉고 대공의 강자주 봉고 대공의 강자주 좋아 황황루를 올라가니 시작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하길 거풀부반 황하길 거풀부반 해군천지 공유유라 백두천지 공유유라 금눈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금눈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하나둘 봉숙창과 토거리게라 하나둘 봉숙창과 <목소리도> 토거리게라 너무 잘했어 그렇게만 맨날 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도> 한번더 해야 돼한번더 하고, 하고. 저기봐야저 저번에 배웠던 응, 다령, 점검하고, 다른 것도 하나 배우게요. 백구백노 자글지어, 청파상의 왕내 헌이시작 백구백노 자글지어, 청파상의 왕내 헌이 서경천이 거의 노라 서경천이 거의 놀아. 회양봉을 넘어 왕릉노 들어가. 해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하나 둘이 25년 다녀월을 하나 둘이 25년 다녀월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투견성을 받다보고 투견성을 받아보고 황대 올라가니 황대 올라가니 누군가는 또 거기서 올라가려고 지피고 있어 황대 올라가니 황. 거 불보반 아마길거 불보반 백운천지공유유라백운천지공유유라눈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눈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하나둘 공수창과 도거리게라 하나둘 공수창과 도거리게라 거기까지 내가 이제 붙여서 녹음을 넣어줄게.